오늘은 종이 접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종이는 4분의 1절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이 두배 되는 거 2분의 1절지 또는 반절지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의 두배 되는 것을 전지라고 하죠 오늘 지금 맨 처음에는 한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접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글자 이 경우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글자까지도 네 글자부터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자 이제 네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 해요 이렇게 그러면 반을 잘라야 되겠죠 4분의 1절을 또 반을 자른다 이거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큰 작품들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했지만 요즘은 이런 작은 작품들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죠 켈리도 그렇고 자, 여기서 네 글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낙관 글씨를 넣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가 다르겠죠? 낙관이 들어간다면 이만큼을 미리 할애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종이 전문가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자네 글자니까 짝수 짝수니까 편하죠? 반 잡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여백을 이렇게 남겨야 돼 이게 상하 여백이 되겠죠? 그럼 여백은 얼마나 남기느냐? 한 5cm에서 10cm 사이 취향에 따라서 여백을 좀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정도 한 6cm 정도될 겁니다 그 정도를 주로 합니다 딱이 종이를 접을 때는 가운데 선을 내고 쭉 이렇게 하는 게 깨끗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두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 접고 쫙 이렇게 그리고 역시 위아래도 여백 남아야겠죠 그래서 위아래 여백도 똑같이 한 6cm 정도 뭐 5cm 정도 자 지금 보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죠 즉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약간 깁니다 여기 좀 좁고 이 이제 글씨체를 뭐에 쓰느냐에 따라 달르는데 예서나 해서 뭐 등등은 가로 세로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정방형 근데 이제 전서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게 약간 길어요 조금 긴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뭐 지금은 아주 조금 긴 정도죠 그리고 낙관 안 쓰는 거로 지금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뭐 천의 무봉 목계지덕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면 낙관 안 쓰고 그 대신 낙관 도장만 이런 언들이에요언들이가 되겠죠 보통 낙관 도장은 이언들리에 찍습니다 딱 찍고 두인을 찍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다가 두인 머리맡에 찍는 것이죠 그렇게 딱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글자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 이렇게 네 글자 들어갈 건데, 물론 세로로 지금 쓸 겁니다. 이렇게. 세로가 아닌 가로로 쓴다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위아래로 항상 쓰니까. 뭐, 지도, 문안, 유혐, 간택. 그리고 뭐 낙관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이 될 것인데, 지금은 세로로 쓰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문안, 유혐, 간택.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덟 글자인 경우도 짝수기 때문에 2, 4, 8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짝수는 항상 접기가 쉬워요 일단 무조건 반 접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반 접고 항상 중앙부터 접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짝 그다음에 위아래 여백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연습용은 상관없는데 지금 작품할 거니까 이 정도 5cm, 6cm 그리고 반 접으면 되죠? 그럼 네 칸이 된 거예요. 네 칸. 그 다음에, 펴버리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두 칸이 나올 건데, 낙관을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이긴 하니까, 이만큼 남겨놓을게요. 그럼 미리 남겨놓죠. 그럼 낙관 이 있는 자리에 얼마나 남기느냐? 약 10cm 정도. 아주 엄중한 건 아닙니다. 9cm일 수도 있고, 뭐 누구는 11cm로 할 수도 있고 이쪽 여백 자 여기서 이제 대략 짐작해 봐야 돼요 이게 정사각형 정도 이니까 전서쓸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여백을 좀 남기면은 조금 긴 글자가 나오죠 장방형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게 한 글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접은 거예요 딴딴딴딴 단단단단 낙관 낙관 위치는 대략 이 정도 그리고 낙관이니 찍히는 것으로 끝나겠죠 자 이게 전지입니다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5 4 20즉 20자짜리 작품인데 예서로 보여드릴 거예요 20자를 하자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지를 반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사각이라고 해요 그냥 사각형이란 얘기죠 딱 맞추고 끝을 해서 접어주고 잘라야죠 예전에는 이런 걸 칼로 안되고 전부 서진으로 잘라었어요 5, 4, 20으로 할 거니까, 한쪽은 5고 한쪽은 4가 되겠죠? 그리고 낙관이 들어가죠.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낙관을 넣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낙관을 미리 남겨놓고, 뭐,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는 마찬가지인데, 먼저 한번 낙관부터 남겨놓을게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 이제 네 칸을 만들어요. 네 칸. 그러면 여백 한 5-6cm 남겨놓고 뭐 이걸 미리 접어놔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접으면 되겠죠 가운데 선 내고 쫙 펴주고 한번더 그럼 이제 네칸이 나오는 거죠 이 끝난 게 아니죠 이 선을 접어줘야 이제 완성된 거죠 이번엔 이제 다섯 칸이 남았죠. 이렇게 다섯 칸. 위아래 여백 잊지 마시고. 위아래 여백. 그리고 다섯 칸으로 접으면 약간 납작해지겠죠. 자, 다섯 칸을 접는 방법. 네 칸은 쉬웠는데, 다섯 칸은 홀수잖아요. 그러면 한칸 빼고 네 칸이 되면 맞는 거겠죠. 여기서만 약간 신경 쓰시면 돼요. 아주 뭐 면밀할 건 없는데 지금 이것이 이거 두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서진 등으로 대략 사이즈를 맞춥니다. 나중에 그냥 눈대중으로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이쪽이 좀 크죠? 그럼 이 정도면 되죠. 이렇게 접고 또반 접고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은 결과 아닙니다 자다 접었어요 펴 볼게요 이 종이를 접는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무질서한 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줄을 맞춤으로써 질서 아주 중요하죠 마치 카오스에서 로고스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사방 좌우 사방에 여백을 남기잖아요 여백이 있음으로써 숨쉴 공간이 생기고 생동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동양의 서화는 여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5 4 20짜리의 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원으로 된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하고 또그 다음 이게 보통 풍경이 나온다면 은두 줄은 나머지 두 줄은 내 마음의 심회를 표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대꾸를 이루죠 그리고 여기다가 낙관 뭐뭐뭐 뭐, 뭐, 땅땅 찍으면 되겠죠 두인은 찍는다면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20자짜리 사각 작품을 종이접기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모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공모전에 나갈 때는 이 전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국전지도 있는데 국전지와 전지 근데 이 전지로 내서 안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전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로 쓸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 배열이 5,8,40, 40자 짜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서체는 행서체인데요 음, 행소체의 경우에는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한쪽은 4, 한쪽은 10 그러면 40이 되겠죠 그러므로 짝수죠 일단 반 접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 줄을 반 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백 남겨야죠 여백 항상 이제 먹지 않아 되는게 여백 그리고 다섯 칸으로 나눠야 되죠 열 칸이 었었으니까 다섯 칸 역시 한칸 더하기 두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것이 한 칸이라면 은어 이건 좀더 좁혀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칸은 왜냐면은 하 그냥 참고용으로 살살 접으시면 돼요 아주 그날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날 세우더라도 족자나 표구하는 과정에서 이 접은 선은 다 없어진다는 거 깔끔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자 이렇게 접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뒤집어 접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하 접은 자리로 계속 접고 접고 하면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지 않고 깔끔하죠. 이제는 뭐가 남았죠? 4칸과 낙관. 이렇게 남았죠? 자, 낙관 자리 먼저 잊어먹지 않게. 이 정도. 한 10cm. 낙관이 없는 자리 6, 7cm. 그리고 4칸이죠? 짝수니까 아주 뭐 쉽죠? 그냥 반 잡고. 또반 잡아요. 여기서 너무 두꺼울 것 같으면 따로따로 잡아요. 이렇게 근데 마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꺼워질수록 그 우는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 쓰이면 깔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됐어요. 4칸 됐죠? 이런 전지 작품 쓸 때는 이제 서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앉는 걸 굳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놓고 뒤집어 써버리면 곤란하죠? 많이 번집니다. 뒤집어 쓰게 되면 은 거칠거칠한 곳이 뒤고 매끈한 곳이 앞이라는 거참 작품 하나 할때 은근히 신경 쓸게 많죠. 근데 이 공모전을 나가실 분들한테 한 가지 <웃음> 말씀드리자면 은 어떤 분들 은 이렇게 써요. 자 이제 뭘 보고 쓰겠죠. 노트가 여기 있어요. 노트 보고 쓰는데 이렇게 쓰고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여기 쓰고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다 쓰고 나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회본 정신이 어긋난 것이거든요. 시를 쓰는 것이거나 좋은 문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관통이 돼야 되지 쓰는 거에 필리하답시고 이렇게 옆으로 쓰고 있으면그 것은 서예 정신에 위배된 것이죠. 자 행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은 중요합니다. 줄은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여기 공간에도 딱 맞췄으면 좋지 않느냐? 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긴 글씨가 있고 조금 그럼 여기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또 짧은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안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 걸 조절하면서 그럼 옆에 글씨들은 나란히 있지 않겠죠. 어슷어슷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근방함을 주면서 마지막에는 맞춰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이 끝부분에서 여기서 딱 끝났는데 여기서 이만큼 해서 멈춰버리면 좀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마지막 맞추고 시작 맞추고 중간에서는 좀 컸다 작았다 하면서 어스더스닥하게 쓰고 강약도 주고 번짐과 메마름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종이접기는 일단은 접어두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넓고 큰걸감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좀 크게 하자 근데 이것마저 없으면 막이 하죠 좀. 그래서 접고 쓰되 참고만 하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주 많은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경이라든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100개의 긍정어 쓰기 그 경우를 한번 예를 보여 드려 볼게요 그게 되면 은 나중에 뭐 반야심경도 되고 성서 문구도 되고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을 것인가 상상해 보셔야 돼요 가로, 세로가 지금 대략 전지는 두 배거든요 그리고 글씨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므로 열자 20자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 접어도 되겠네요 반 접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모양이 쉬워지니까 그래서 반 접었습니다 200자 짜리 작업하고 있어요 200장으로 여기에 20자 즉열자로 줄어들었어요 열자인 경우에도 역시 여백은 또 남겨놔야겠죠 자, 여백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칸이면 한번더 접어도 되겠네요. 다섯 칸 그죠? 한번 접을 때마다 모양이 단출해지는게참 좋죠. 이제 여기서는 홀수니까 홀수 접을 때 보셨죠? 한칸 더하기 두칸 그렇죠 서지는 이럴 때 쓰는거 1칸 <웃음> 더하기 2칸 어우 딱 맞았네요 참고로 이번 작품은 한글이에요 한글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 접어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두꺼워지죠 이쪽에 그래서 이럴 때 뒤집어서 이렇게 접곤 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 접었죠 이제 스무 칸을 접은 거예요 이쪽을 접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접어도 되지만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좀 펴고 접어주는 게 현명합니다 얼마만큼 펼 것인가 여기까지 펴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열칸 나오면 됩니다 낙관 안 쓰고 낙관을 쓰려면 그한 칸을 미리 빼면 돼요 근데 안 쓴다면은 그냥 10칸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떠오르죠 요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이나 글씨 한 칸이 비슷하겠네요 그렇다면은 12칸으로 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럼 딱 반을 접을 수 있다는 게 아주 감사한 일이죠 12칸입니다 10칸이 아니고 12칸인데 반접었으니까 6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것을 6칸이니까 한번 더 접을 수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을 3칸 나누면 되죠 3칸은 뭐 5칸 할때 유령하고 비슷해요 1칸 더하기 2칸이죠 이렇게 대략 나오죠 대략으로는 만족 못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이렇게 네, 맞죠 딱 잡고 역시 이렇게 하면 또 두꺼워 지죠 여기서 뒤집어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씨를 많이 대량으로 쓸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두껍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역시 한 크기가 대략 나왔죠 이제 이렇게 펼쳐보면 근데 이것이 가령 국전이라든가 아니 요즘 국전이라고 안하죠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등의 공모전에 내는 거라면 은 이렇게 쓰다가 한자 빼먹어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많이 접어놓고 시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종이 접는 것도 큰일이에요 이렇게 딱 쓸려고 봤더니 아 뒷면이구나. 그러면 다시 뒤집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사례로 쭉 끝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넘기고, 그러니까 종이를 밀고 땡기고 하면서 쓰게 되죠. 이때 조심할 것은 여기에 먹물이 아직 덜 말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양복에 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절히 그걸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걸 넘기다 보면 은 바닥에 먹물이 묻기도 해요 그것도 뭐 깎으면 된다고는 하지만 어,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0자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 200자가 아니라 400자, 1000자 <웃음>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만해지겠죠? 그러면 접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없는 건 아닌데 좀 일정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 금강경 오천자 쓸때 선을 미리 쳐놓는 겁니다. 매직 같은 것으로. 쭉 일정한 칸 계산해가지고 다 쳐놓고 그걸 받쳐놔요. 그 위에 종이를 얹어놓고 쓰면은 종이 접지 않고 그냥 쓸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많은 글자를 사경할 때쓸수 있다는 거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전형적인 글자 배열 말고도 주제어가 들어가고 설명어, 보조어가 들어가고 라든가 그것도 주제어를 가운데 넣고 보조 설명을 양쪽에 이렇게 메칸 넣고 등등 수없이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접는 법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하고 창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